이왕 보시는 김에 구독,좋아요,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발 아 진짜 제가 소개를 드리자면은 일단은 제가 봤을때 었 현피파에서 가장 가성비팀 진짜 이팀이 거의 제 생각인데 TT단일팀 10억정도 맞춰야지 오카팀으로 다 맞추면서 그렇게 가성비로 만들 수 있는 팀인데, 제가 봤었을 때이 팀은, 약, 진짜 못해도 2억, 아니면 1억 정도 있어도 돼. 1억도 괜찮아. 어. 1억도 괜찮은데, 진짜 한 4억 정도 있으면은, 진짜, TT 단일 팀은, 만약에 10억이 오카 팀으로 다 맞춰진다 치면은, 이 팀은 그보다 6억 정도 더 적게. 한, 진짜 4억 정도만 있으면은, 진짜 완성이 되는 팀. 와, 이 팀, 진짜 이번 이 팀이 제일 가성비 팀입니다, 진짜. 내가 봤었을 때. 내가 봤었을 때 진짜, 어, 더 이상 이 팀보다 가성비 팀은 없다라고도 할수 있어요, 진실. 진짜 이번. 해야되님 추천 정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해요. 진짜 이 팀은 내가 봤었을 때, 진짜, 피파하는 사람들이랑 모두가 다 하는 팀. 모를 수가 없는 팀 축구 보는 사람들 진짜 처음 봤더라도 축구 보는 사람들은 다할수 있는 팀 그리고 진짜 이 팀으로 인해서 진짜 울기도 했고 웃기도 했던 팀 진짜 특히나 아이 노래 들으면 다 안다 진짜 제작권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듣고 진짜 제가 드디어 4억팀 주고 마쳤어요 진짜 오늘 이걸 위해서 옷도 대한민국 옷으로 딱 입고 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딱 오늘 자 마쳤습니다 진짜 야. 이팀아까전만 해도 3억 8천이었는데 갑자기 부담가치 올랐네요 어 이렇게 동빛물결 이렇게 맞추고 대한민국으로 딱 이렇게 맞췄는데 만약에 얘네들 적응도가 지금 다 올라가잖아요 제 생각인데 진짜 제 생각인데 황희찬 120대요 속력이 그 다음에 몸싸움이 반데이크가 절대로 막을 수 없는 진짜 막을 수 없는 그런 몸싸움. 야, 미쳤죠? 거기다가 손흥민. 아, 근데 솔직히 이팀 중에서 제일 비싼 선수를 찾아라고 하면은, 진짜 황희찬이야. 황희찬 애를, 돈을 거의 한, 진짜 2억 4천, 2억 3천 주고 샀는데, 아, 진짜, 애가 제일 비싸요. 손흥민이 제일 비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황희찬은 의외로 손흥민같은 경우는 좀 적게 이렇게 돈을 들이 고 왔어요 빛천우랑다 음. 그렇고 김민재 차둔 어 지금 얘네가 오카가 아니라서 그런데 오카였으면 돈이 몇억대로 뛰었을텐데 여튼 우리팀에서 제일 비싼 선수는 지금 현재 황희찬 선수 그. 아 그렇고 황희찬이 거의 한 절반 이상 값을 했어요 일단 부담같이 그 다음에 아마 비천우나 손흥민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 거의 한비현우가좀 많이 비쌌고 네 이렇게 이제 데려왔는데 진짜 제 생각인데 이제 가성비의 끝판왕 한국인이라면 다 좋아하는 팀 진짜 국뽕을 무시도 할수 없고 진짜 국뽕이 나쁘다라고도 할 수도 없는 그런 팀이다 진짜 아내 생각인데 진짜 지금 맞춘 것들 이 팀이 제일 괜찮은것같아 진짜 내가 티 t 단일팀도 맞춰보고 했는데 제일 가성비팀이고 제일 진짜 성능이 꽤 많이 좋은 진짜 의외로 좋은 아 진짜 그런 대한민국 팀이죠 자 선수 소개를 먼저 한다면은 황희조황희찬 손흥민 이렇게 공격라인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중미로 박지성 진짜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는 또 산책 세레머니로 되게 유명한 선수죠 아 갓지성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또 음. 진짜 박지성 그 다음에 기그바 저는 기그바라고 얘기하지만 기라드라고 하죠 음. 그 다음에 유상철, 차둠 김민재, 홍명보, 홍철, 비태현우 아... 아주 멋진 팀이에요 진실 음. 음. 음. 자 패스 딱 주면서 적합실험 중인 즈음 이전투는 약간 느리네, 네. 느리네. 아니고 그냥 을납해버리자딱 어, 주. 딱 주면. 코리아 박지성 찬스쇼. 슈팅 와 까비. 리발. 오 나이스 유상철. 아 가져갑니다. 뭐야? 피파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피파 같은 경우는 스케줄 안 하면은 청자가 없다는 거라. 와 진짜 스케줄이 필수네. <디> 대한민국 아이콘. 데클 <디> 김민재. 스 김민재. 아 뭐야. 근데 약간 제 팀이 제 본캐가 핫 단일 그러니까 거의 대장팀인데 대장팀 쓰다가 대한민국팀 쓰면 좀 답답하긴 하네. 대성명보 네, 약간 애들이 반응속도가 좀 무겁다라야 되나 비켜봐! 비켜 이 자식아 <웃음> 황희찬 겁나 빨라 자 황희조 가드조라고 하죠 진짜 NG시즌 저거 황희찬은 무조건 오카로사는 거 진짜 느끼야 진짜로 진짜 황희찬 괜히 우리나라 황소가 아니죠 자황희찬 바로 요소 6층대로 아 까드 이건 아니었다 약간 사살할걸 애플 망고님 안녕하세요 베스닥지구 지켜보시죠 아 오케이. 옐로카드 바로 꺼내주고 가치성이 바로 이렇게 일 하죠 역시 캡틴박 근데 캡틴박한테 제가 왜 주장을 안줬나 라고 얘기를 하자면 캡틴박한테는 그게 없어 리더십이 없어 음, 그게 아쉬워 리더십이 있었더라면 바로 줬을텐데 그게 봐와 이게 안들어가 와 그리고 유상철 해소가 침착하다 와, 침착성이 오지는 선수다. 유상철 리오넬 메시입니다. 자, 가자! 잡습니다. 우와, 아, 제발! 승력 오지게 빠르다! 데려야죠. 나이스! 이... 이것이 이... 비켜는데요 진짜. 가수다님 안녕하세요. 아, 키보드로는 키폰지는 들어갑니다. 키가 없 뭐... 뭐죠, 여러분들? 알려주실 분들 계시는가? 아, 그래서 딱 주면서 더블, 더블 딱찔러주고 아 까비 김민재 어딨냐아 뭐야. 아 까비 예측했다 이마리야 나이스. 아 뭐야. 패스가 이상했다. 가수님 추천 정말 아, 감사합니다. 요 가수다 님. 지금 이 선수는 스스로에게 화가 나겠는데요. 지금 아주 중요한 찬스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미천은. 지금 한분 앞서 있는 상황에서의 추가골. 이 골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찬스를 놓친다는 부분 아쉽죠. 유상철 갑시다. 아 약간 진짜 반응 속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약간 틀린 것 같아. 유상철. 아 패스 좋네요. 오, 박지성! 아, 까비. 뭐야. 나이스, 유상철. 되게, 일단 한국 선수들이 좀 약간의 반응 속도가 좀 그렇지만은. 근데 되게, 북뽕북뽕의 국뽕. 힘은 위대하다. 카치성 까비. 약간 좀 무거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가성비인데 이 정도면은 솔직히 괜찮은 것 같은데 반데이크같은 또 민데이크도 있고 김민재 솔직히 김민재도 키 겁나 크면서 해도 겁나 좋고 제가 써봤지만은 진짜 겁나 좋아요 반데이크만큼 좋아 진짜 반데이크보다 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만은 반데이크만큼 좋은데요 아 뭐야 뭐야 어뭐 놀래라 예, 하지. 야 나이스 유상철 딱 주면서 홍명보 홍철이가 딱 주면서 홍철 솔직히 급여 걱정 하나도 필요 없고 좋은점들이 겁나 많아요 진짜 대한민국팀은그 다음에 돈도 애들이 좀 상중이야. 싸기 때문에 솔직히 맞춘다라고 보면은 군나 좋긴 해 대한민국 팀해도도 애들 나쁘지 않고 애들 황의조도 약 진짜 거의 호돈급 키가 되지 않나 호돈이랑키 비슷할텐데 그 대한민국 팀오차스 만약에 맞춘다면은 뭐 스트라이크로서 황의조는 좀 그렇다 하시면은 진짜 차분 차붐 진짜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저는 황의조가좀더 좋아가지고 있습니다. 아 까비 소니 홍철 봐봐 차붐 해도 겁나 좋잖아. 미능력부터어 애들 수비 능력도 진짜 미쳤어요. 제가 봤었을 때. 진짜 비턴우부터 시작해서, 김민재 어? 지금 연장전인가? 연장전까지 와. 지금 이분, 상대 분 팀도 거의 한 10억은 넘을 텐데, 이 팀이랑 능기등하게 가고 있어요. 진짜. 이 정도로 팀 괜찮아요. 진짜 너무 좋아. 아 가비. 키찬현한테 주는 거였는데. 메시. 자, 일어났습니다. 찬스죠? 와. 그 나이스. 이것이 바로 비티에누의 힘. 아, 엄청난 선방입니다. 애들 키 전체적으로 김인재고. 비티에누 잘 나와주고. 정말 이건 뭐 슈퍼 울트라 세이브네요. 메시 치셨나요? 이제 쳐야 돼요. 메시. 아직까지. 자, 소니 갓 아, 의주. 그렇죠. 와. 야, 미쳤잖아, 대한민국. 배치 이 팀은 제가 지금, 어, 아마추어로 그냥 갈까 생각 중이야 아마추어에서부터 다시 올리는 그런 컨셉트좀 갈까 생각 중이거든요. 계속 그냥 져가지고 이불로 져서. 아마추어 생태계도 어떤지 한번 보고 그렇게 제가 진짜로 완전히 분석해드리는 그런걸로 저도 치고 싶네요 아뭐 치셨어요? 봐봐 황희찬 속력이 상당히 빠르니까 큐디다 이 자식아 이게 바로 황희찬이에요 황희찬 아. 속력이 진짜 제 생각인데 이제 거의 한120넘을거거든요 제가 네, 진짜 120이야 개 미쳤어요 헬스 펀칭부터 훈명보 와 수비 미쳤잖아 이게 대한민국 팀이에요 대한민국 팀 그리고 막 스테미너 별로지 않나 이러실텐데.. 스테미너 상관없어요 자, 리듬감이 살아 있군요. 스테미너 네, 이거.. 아, 어.. 요거처럼 차돔이 여기까지 오네? 고맙다 야.. 아.. 이정도 네, 스테미너는 애들 겁나게잘 버텨줘요 진짜 야 뭔가 요즘 들어서 차리뷰 같은 걸 요즘 제가 그냥 관심이 있어서 음, 보는데오유상철 그 나이스.. 진짜.. 황희찬입니다. 뭔가 되게 연료라 지 이런 걸로 보게 진짜. 선수들이. 아, 그렇게 보면 안 되는데, 사람들인데. 근데 컴퓨터니까, 진짜 보면은, 애들 막 크로스라는지, 진짜, 개 미쳤죠? 수비 막 패스도 이런 것도 지리고. 진짜 이런 걸 리뷰를 하자면은, 진짜 대한민국 팀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드릴게요. 제가 나쁜 팀 추천드리니까, 이거든. 제가, 진짜, 저도 웬만해서는 대한민국 팀 말고 이제 좋은 팀 이렇게 맞추려고 어떤 팀이 좋을까 이렇게 많이 알아본 결과 대한민국 팀만큼 좋은 팀이 없더라고 솔직히 사람들이 요즘 잘안쓴는데 이유를 모르겠어. 기성용. 진짜 그 정도로 겁나 좋아요. 보세요 아, 이거. 큐디다려씨가 아, 큐디. 요렇게 <웃음> 큐디. AF 고원빈님 안녕하세요. 보셨죠? 이게 대한민국 팀이에요. 진짜 황희찬 뚫는 것부터 시작해서 일단은 미치지 시청 가능한가요? 시청 가능해요. 근데 시청 전에 추천이랑 질참 먼저 바뀌도록 할게요. 가요. 지금 현재 제가 대한민국 4업팀인데이 팀... 이4업팀인데 솔직히 4업팀처럼 보이세요? 이 팀... 잡았었을 때이 팀... 4업팀 성능이라기보다는, 진짜 못해도 12억 팀 15억 팀 정도의 성능이 나와요 진짜